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결혼을 앞둔 남녀가 어,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할때 어, 남자도 물론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특히 이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그 고부간의 갈등에 대한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예전처럼 대가족이 모여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덜해졌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내 남자의 부모를 대한다는 건 어찌됐건 내 친부모를 대하는 것처럼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요 누구라도 내 자식이 더잘 됐으면, 더 행복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가진 엄청난 그 사랑이 아들을 오히려 더 힘들게도 할수 있고 아들의 결혼 생활을 파국에도 이르게 할수 있다는 거죠. 결혼을 하면서 아들이 아내를 챙기게 되고 아내를 중심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당연한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 그게 맞겠지 라고 본인 스스로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케어해 줄 때와 다른 조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느낌들을 부모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평생을 봐온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어머니 눈에는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아들을 어머니만큼 케어할 수 없다는 걸 어머니는 인지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아들과 살고 있는 며느리에게 내가 아들을 돌볼 때처럼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며느리는요. 어머니만큼의 내공과 연륜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어머니만큼 케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게 인정이 되지만 막상 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앞서다 보니까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아쉬움이 느껴져서 그것이 며느리에게 표현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아들이 어머니의 속 깊은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 채 자기 와이프에 대한 옹호를 하는 발언들이나 행동들을 하면 어머니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건 분명히 아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부터 고부간의 갈등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제부터 내가 더 현명한 시어머니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고부간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가 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키를 갖게 되신다는 거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시간과 애정을 투자하는 시간보다 며느리에게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애정을 많이 쏟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실질적으로 내 아들에 대한 케어를 나만큼 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혹시 본인의 마음을 잘 모르실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아들에 대한 서운함인데 그게 아들한테 표출될 수가 없다 보니까 며느리를 향해서 뿜어져 나온다는 걸 본인이 잘 몰라요. 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꼬투리 잡으려면 한두 끝도 없이 잡을 수 있어요. 왜냐면 며느리는요 아직 어머니처럼 능숙하고 세상 경험이 많지 않거든요. 당연히 어머니 예전 어릴 때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혹은 그보다 더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지금 서 있는 이 길을 처음 가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물론 며느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할 거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데 어머니 마음속에서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며느리가 노력하는 것들이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더 미워지기도 하고 그 키를 어머니가 갖고 계신다는 거죠. 며느리도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나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훨씬 더 능력이 있고 많은 걸 알고 있는 어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부족한 부분이 생겨도 어머니 앞에 조금은 부끄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난 어리고 내 어머니는 나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그 어른에게 애정과 관심, 다독거림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면 서운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 상처를 주느냐, 사랑을 주느냐는 어머님 손에 달린 거거든요. 어머님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권한이 얼마나 큰지를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좀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어머님은 결국은 원하시는 게내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거잖아요. 어렸을 때 아들이 처음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배울 때 답답하고 안쓰러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다 떠먹여줄 수는 없잖아요. 성장을 해가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뎌낼 일들이 분명히 아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떠먹여주면 편하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모른 척하시고 놔두셨을 거라고요. 공부를 할때이 아들은 놀고 싶어 했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호되게 혼내셨을 거고 애쫓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 아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서 어머님이 참고 견디셨잖아요. 아마 어머님의 그런 인내와 노력 때문에 아들이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이제는 결혼까지 할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한 거잖아요. 그게 다 어머님께서 그 순간마다 현명한 선택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 아들이 선생님에게 눈물빠지게 혼이 난 날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어머님은 학교에서 내 아들이 혼이 났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지만 그래서 선생님에게 전화를 하거나 선생님을 쫓아가서 선생님 왜 저희 아들을 막 혼내셨나요? 그러지 마세요. 아마 이렇게 안 하셨을 거라는 거죠. 아들이 혼나고 돌아왔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프셨지만 그 아들을 오히려 더 혼내시고 학교에 가셔서는 학교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더 혼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부족한 것들을 많이 채워주세요. 아마 이렇게 부탁을 하고 오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현명한 모습 때문에 학교 선생님도 그 어머니를 대하고 나서 내 아들에게 더 애정과 관심을 많이 부었을 거예요. 그 선생님도 어머님이 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에게 고개가 숙여졌을 거니까요. 저런 부모님이라면 내가 더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며느리가 그런 존재일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은 내 아들일지 모르지만 내 아들을 위해서 이 아들에겐 내 며느리가 정말 중요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이제는 내 품을 떠난 온전한 성인이 된그 아들에게 정말 더큰 힘이 되어주고 이 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며느리일 수 있다는 라 거죠. 내 아들이 잘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며느리가 꼴배기 싫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아들을 예전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씀하듯이 내 아들은 부족한 사람이야 내 아들이 더 많이 성장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시면 며느리에게 부탁을 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내 아들이 많이 부족해 좀 못나고 바보 같은 짓을 해도 네가 좀 이해해 주렴 내가 더잘 키웠어야 되는데 네가 잘 이끌어주고 앞으로는 그렇게 인도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한다면 아마도 며느리가 어머니를 보면서 존경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 존경의 마음이 생기면서 그런 어머니를 둔내 남편이 되게 더 존경스러워 보이고 떠받들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돼야겠죠. 그런 어머니에게 아들의 혹은 자기의 부족함을 상의하고 이야기하기가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른의 모습에 답을 얻으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 고부간의 갈등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고부간의 애정이 생기겠죠. 어른과 아이가 싸우면요, 싸움은 100% 어른이 이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른과 아이가 싸운 것 자체가 문제라고. 아이는 아이이기 때문에 저도 그만, 이겨도 그만이에요. 근데 어른은요, 싸웠다는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덕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바라보는 지금 내 아들 항상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너느리도 그런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이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해와 사랑이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머님은 분명히 내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내 아들에게 부족한 것 없이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이미 해주셨어요. 그러면 내 아들은 당연히 온전하고 바른 그런 성인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아들만큼은 믿고 응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며느리가요. 어머니가 그렇게 애지중지 잘 키워서 이렇게 온전하게 멋있게 잘 만들어 놓은 그 믿음직한 아들이 선택한 여자예요 그러면 그 아들의 선택도 역시 믿어 주셔야 아들도 어머니에게 무한 신뢰를 갖고 대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세상에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건 없다고 생각해요 연인이라도 부부라도 돌아서면 남인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물러서 주고 포용해 주는 게 맞겠죠 어머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어요 잘 해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어머님이 바라시는 그 마음처럼 내 아들의 진짜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실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명절에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반갑고 기쁘시잖아요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선 어머니가 싫은 게 아니에요 불편하고 어색한 거예요 그게 없어지기 전까지는 며느리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주세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어르신이잖아요 왔으면 오랫동안 같이 어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더라도 그걸 내치세요 훌륭하고 현명한 어머니들은 아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나도 너와 함께 있고 싶지만 난 너보다 네 행복을 위해서 내 며느리를 배려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몇 시까지 여기서 나가 이런 식으로 며느리를 대해줘 보세요 며느라이를 빨리 친정집에 보내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래서 밀어내는 것처럼 그럼 며느리가 서운해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속내를 알고 어머니를 존경할 거란 말이죠 왜 벌써 가려 그래 이 말은요 어머니는 따뜻한 마음으로 전한 말이지만 듣는 며느리는 무섭고 어색해요 어머니가 싫어서가 아니라 아직 낯설어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밀어내면 더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며느리도 더 고마워한다는 얘기죠 아마 어머님이 며느라이에게 베풀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